형 죽었어? 죽었어. 너 알아? 나 알아. 아, 어, 그래? 난 100% 근데... 보면 나 바로 알아. 있는 단서로만 보면은 어, 어. 윤정한 김민규 어, 어. 중한 명인 거 같은데. 정한이 형이에요. 그렇지. 다들 단서를 조금 더 찾아봐야 될것 같지 않아요? 단서가 근데 안 나와 이제. 뭐가 없는 거 같은데? 단서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걸로는 얘들아! 얘들아! 어? 모여봐! 뭐야? 어, 누가 죽어있어? 어? <웃음> 뭐야? 별 원래 열려있었어? 아니 아냐 다혀있었던것 어. 같은데 잠깐! 얼굴 이렇게 돼있네? 이게 뭔가? 유언증서? 태산? <웃음> 우리 여기 할아버지인데? 승계가 일절 없을, 일절 없을 것이면 사회에 기부한다 사양원 효력을 발생한다 홍지수 음. 변호사님이랑 있었던 거네 야, 우리 할아버지야 회장님 그쵸 폴사님 어디 써있어 그게? 여기 같이 있었어? 어, 안에 뭐딴거 없었어? 어 없어서 그거 하나만 있었어 그편지 뭐라 써져 있지? 유언장이야 아, 성민이 진짜 아니야? 응? 이걸 보고 왜 내가 범인이라고 하는 거야? 받은 게다 너야 근데 왜 내가 범인 지분을 모두 너. 어 원래 회장님은 지분을 넘기기 싫었어 근데 왜 죽으면서 이집을 넘기면 그걸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 아버님께서 생각이 바꾸셨을 수도 있지 이거 언제 씁니 변호사님께서 해결하신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응. 이 변호사 아주 심의심스 도장. 도장. 도장. 도장. 도장. 도장. 도장. 도장. 박성민이.. 오? 수셨습니까? 아이고 검사님. 네. 아이고 탐정님. 나막바카치기 하는 것도 보였어? 뭐바꿔쳤어 이거 그 유언장 바카치기 하는 유언장바꿔쳤어 나는 이제 유언장을 바카치기 하는 그걸 했었어 역할이었어? 아 네가 그걸 받아야 내가 해서 내가 다 인수할 수 어, 있게 다 역할이 있었구나 근데 봐봐 어 이렇게 되면 또 민규가 의심이 되는 게 유언장이 보자마자 죽었잖아 근데 유언장이 같이 있었던 사람이 쟤야 yeah. 도겸이가 죽여버리면은 이제 그재산이다 너한테 몰리는 거 아니야? 나는 솔 지금 의심 제일 큰게 여기야. <웃음> 나도 여기야. 번호 나 너야? 응. 그러니까 얘가 박준기를 너무 엄청나게 따랐던 거지. 그러니까 아 너무 따라서 이제 얘가 복수를 하러 일을 꾸미는 거지. 그래서하네요 어. 아 정한이 형 너무 의심인데? <웃음> 모르겠다. 형 아까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뭐 썼어? 순서. 첫 번째 누구 썼어? 아니 아, 안 맞아 근데. 맞는 사람 이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범인 아닐까? 처음에 저 입구에서 들어왔을 때 음. 누구부터 어 어? 첫 번째 누구 썼어? 나? 아 디노 그럼 나도 그생각해서 내가 쓰는 거에 대한 주는 건가? 그거대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범인일까? 그러니까. 그니까 자 여기서 우리 처음 들어올 때 적은 그거 있잖아 초반째 누구 적었어? 나 진짜 생각나는 사람 나는 첫 번째 디노거든? 나 디노 적은 거 같아 어? 나도 그 순서야 그런 거 같아 아! 얘 그중 한 명이 살인자는 거야? 그치. 자기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 스토리를 이어질 수 있게. 누구 아. 누구 순서대로. 그거, 그러니까 형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야. 제가 오늘 그러니까 순서가 누구니그 이걸 알게 되면은 거야. 우리가 불리해. 범인이 더 유리해져. 범인이 아니라는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애들아. 아. 어? 집사가 죽어버렸어.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웃음> 박정 아니면 박민규밖에 원한 관계 가 없을 텐데. 요만큼 요만큼 남은 거 우리 지금? 어 오, 어떻게 보면 다들 박 회장한테 원한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 나는 원한이 있을 만한 일이 없어. 그렇지. 너도 없잖아. 나 있어. 사이. 너 왜? 나는 그 자리 가고 싶어. 박 회장 자리, 회장 어, 자리. 왜냐, 왜냐면 나는 어쨌든 나는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고 나더큰 위지를 보고 그냥 어, 어떤줄 사람 더잘 나가면 나는 그 줄한테 보는 사람이야. 나 나도 그냥 돈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야. 나인가? 어. 안, 안 알려드린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무섭다 야 이제 무서워 아나 무서워 이제 어? 어 뭐야 안돼야 그건 알려주고 가야지 너가 알려주고 가야지 왜널 알려줘? 어. 아이고 유아 맞습니까 여기가 저승세계인가요? 누구 짐작하셨어요? 아 저는 사실 뭐그 박민규 님이 아무래도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줄이 어디서 왔죠? 여기 여기 거기서 왔죠 이 줄이 귀에 괜히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저. 어? 안돼 맞아 맞아 야! 맞아. 이 줄로 범인을 묶어야 돼. 맞아, 맞아. 야, 너딱딱 기다려. 있어 맞아,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나 안에 있어. <웃음> 나 범인 아니라고 진짜. 아, 아, 아니면 안죽겠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야, 빨리 묶어, 묶어, 묶어, 빨리, 빨리, 빨리. 제발. 아, 아 야, 박민기, 박정우. 아니, 하나라도 묶었어야 되는데 이거. 아, 조슈아 올려나. 아, 조슈아가 올려나. 아이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이, 그것도 뭐예요? 아, 유연정. 유연정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습니다. 도장 찍으셨나요? <웃음> <웃음> <웃음> 형 이러다 또불 꺼지기 전에 한명 일단 묶어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미끼를 묶고 놓자 놓, 놓고 네, 여기서 일단, 단사를 다 같이 일단 묶여봐 봐 단사를 다 같이 보자 어 승철이 성민이와 관계가 좋지 않은 우리 지금 없는 애가 누구지? 명호가아진 무서워 이거 아이고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아, 뭐, 뭐, 뭐예요 이거 범인 인정 하냐 내가 보기에 그래? 어. 지금 한명이 죽어갈수록 지금 저한테 묶어있잖아 행복해하고 있어 지금 <웃음> 근데 확실해 그 순서 주는 게 마, 많은 거 같아 나는 근데 민규 거의 앞에 쪽이었어 나는 호시 정환이 앞이었어 우리 일단 한번 돌아보자 뭐또 시체 같은 거 발견할 수 있으니까 와 이거 너무 어렵다 여기 뭐가 없다 야 일단 박정환 한번 묶어보자 이리 와봐 내가 편하게 안 묶어줄게 되게 간단하게 묶었거든. 응? 응, 묶어준다 또. 진짜 간단하게 묶어서 내가 금방 풀리게 났다. 난... 어, 근데 주치가 죽었네. 어? 야 누구야? 그럼 <웃음> 마지막 명호였으면 진짜 웃긴다. 윤정환이야. 윤 윤정한. 정환은 몰라. 정환 형 근데 묶였잖아. 아니, 근데 묶어놨는데 어? 나왜 죽었는데? 그지. 근데 정환 묶어놨 형이 묶이면은. 어. 그 쟤는 어. 왜 풀리냐고 형이... 또 스스로. 내가 범인인 건가? <웃음> 네. 뭐지? 내가 범인인 건가? 야 지금 우리 셋이 남았잖아 어. 자 우리 관계를 한번 하자고 둘이 지금은 순자 그리고 나는 아들. 아들 나는 제일 높이 가고 싶은 직원 그렇지 너냐? 아니지 <웃음> 이제 얘 묶어볼까? 너 아직 안 묶여봤잖아 묶여봤어 아 그래? 형안 묶어봤어 나 방금 묶여있었어 어너한테 내가 그냥 묶이는 거 상관없는 거같아 근데 그냥 원우가 끌려갔어 어어 꺼진다 어, 이제 명호다. 여기서 명호가 죽지 않을까? 야 이게 뭔데? 어 뭐야? 공화영이다. 어. 그, 어? 어? 뭐?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야 보드가 범인이 아니야? 보드가 다 놀고 안 일어나 범인이 아니야? 난 몰라. 이게 뭔데? 뭐야? 뭐야? 선 명호다. 부사장 부사장이야. 내 밑에 있던 야마. 부사장의 야마. 너 아니야? 너 물른다니까, 저 그냥 앉아있다 온 거야. 되게 의심스럽게 잘한다 너. 야, 뭐가 의심스러웠던 거야? 나는 전혀. 네웃음 거. 자체가 범인 같아. 미안해, 진짜. 뭐야? 너야? 너야? 영화 연기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넌 지금 그래서 연기는 거야. 넌데. 넌데. 어? <웃음> 아 근데 너무 누구야, 연기를 잘하는 건지 어. 서로가 의심하는 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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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범인인가? 음...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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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인격이며 발현된 제2의 자아가 바로 15년 전 자살한 BSK전자의 사장 그의 아버지인 고 박준기의 자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발견된 박태산 회장의 일기장